내 그릇은 얼마인가? 그릇의 크기 비법이라는 것은 책으로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책살 돈이 부족하다면, 적당한 시간 투자하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증권 사이트, 재테크, 증권, 동호회, 카페, 글로 표현한 거의 대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많은 정보나 비법을 담아둘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서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납니다. 비법이 없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담아두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고 흘려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내 그릇이 작아서 그것을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그릇은 구멍이 여러 개라 그 구멍이로는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법이 별로 없습니다. 내 그릇이 얼마인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크기는 커졌다 줄었다 합니다. 원래 크기가 큰 분은 구멍을 메꾸면 더 많은 것을 담아 둘수 있습니다. 작은 분은 깨우치고 배워서 스스로 키우면 됩니다. 스스로 아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스로 안되는데 못든겠다 하시는 분들 진정으로 키워 주시는 분들을 찾아 가십시오. 그분들 쉽게는 안 키워 줍니다. 본인의 마음이 진정 이 있어야 그분들도 진정으로 대해줍니다. 진정성이 결여되면 바로 응징 들어갑니다. 응징의 비법 하나 공개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시장이 응징해 줍니다. 제아의 고수를 찾아보면 알게 모르게 참 많습니다. 주위의 목소리가 큰 망한 분들만 눈에 띌 뿐입니다. 고수들, 목소리 별로 크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눈의 시각으로는 눈에 잘안 띕니다. 스스로 키우시려면 모든 사물의 객관적 시각과 겸손과 지속적인 배움입니다. 이세 가지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키우다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그릇의 크기를 잘 생각해보시고 많은 것을 담아둘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수를 왜 찾아가는가? 왜 찾아가십니까? 투자 비법을 배우려고요. 아님 종목을 찍어 달라고요. 고수들의 강좌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투자 비법이나 종목 추천을 바라신다면 아니 가는 듯만 못합니다. 주식시장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아님 여럿이서 한번 연락 달려 보십시오. 장소에 구애 없이 시간에 구애 없이 날씨에 구애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오는 날, 구름 낀 날, 추운 겨울날, 태풍 치는 날, 명절날 등등. 수많은 날 달리면서 많은 것을 느끼십시오.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내공이 좀 쌓였을 때 고수를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무얼 하느냐? 투자 비법이나 종목 추천 가르쳐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을 맞추러 가는 것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느낀 것과 고수가 느꼈던 것을 맞추러 가는 것입니다. 초보나 하수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고수와의 만남을 생각해야지 고수를 찾아가는 내 마음이 열라 투자 비법이나 종목 추천해 달라고 하면 별 소득이 없습니다. 고수 강좌 듣고 투자했다가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수를 찾아갈 때는 비법을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은 비법을 맞추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여 투자자의 바른 길일 것입니다. 고수의 생각, 하수의 생각, 금요일 저녁 직장 동료와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자기보다 좀더 나을 거라 생각하며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종목 상담을 하기보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었는데 생각의 방향이 조금 다름을 느꼈다.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나나 동료나 마찬가지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은 시각 차이가 좀 많이 났다. 내 생각이 옳은 건지 동료의 생각이 옳은 건지는 모르겠다. 좁은 식견으로 옳고 그름은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사회의 현상을 가지고 누구의 생각이 옳다. 그러다라고 구분하기는 어렵다. 모든 사상이나 일이 다 그렇다. 허나 주식판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철저히 돈 버는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배워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정의를 내린다면 주식판은 꾸준히 돈 버는 사람의 생각이 옳다라고 보면 된다. 주식판은 생각으로 돈을 버는 곳이기에 철저히 수익 내는 사람의 생각을 하여야만 한다. 내가 지금 손실이 난다면 철저히 나를, 나의 생각을, 하수의 생각을 버리고, 돈 버는 생각, 수익의 생각, 고수의 생각, 꾸준히 수익을 내는 생각을 해야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하수와 고수는 생각이 다르다. 행동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다. 주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자기의 생각, 습관을 끝까지 고수하면 된다. 알량한 자존심은 있어야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을 하고 있다면, 철저히 수익 내는 사람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수로 가는 지름길. 고수와 함께 놀면 꾸지람만 듣게 되고, 하수와 함께 놀면 입서비스만 듣는다. 고수와 함께 놀면 쓴소리만 자주 듣게 되고, 하수와 함께 놀면 왠지 동지의식을 느끼게 된다. 본인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주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찌질이 들만 모여 있는데 함께 섞여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위 성공한 사람은 있는데 안 친하면 헛당 입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왕 짜증 납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도 잘난 척도 억수로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돈번 것을 못번 너만 답답하지요 그래도 내가 성공하려면 고수 옆에 붙어 놓으세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고수 비위 맞추면서 친하려고 노력하세요.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고수 비위 맞추는 것이 싸게 먹힙니다. 그게 답이더라고요. 따로 놀아봐야 파란색 장고끼리만 놀더라고요. 참으로 변화한다는 것, 나아진다는 것, 그것쓴 소리 듣는 만큼보다 더, 욱, 더, 더, 힘듭니다. 쓴소리 해주는 게어딥니까 고수 입 아프게. 그래도 그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니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수익의 달콤함. 지금 계좌 잔고를 보세요. 수익이 났습니까 본인이 능력이 뛰어났던 고수에게 조언을 들었던 투자를 잘했던 간의 수익은 수익입니다. 참 달콤합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에 젖어듭니다. 돈 벌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허나 지금 원금 대비 30% 미만의 수익은 본인의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잔고가 빨간색이라고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싶지만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정도는 지금의 상황에서 누구나 누리는 상황입니다.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나신 분들은 좀더공부하셔야겠지요 그럼 누구의 수익인가? 그것은 시장의 수익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수익률입니다. 지금은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능력이 뛰어났기보다는 대단하기보다는 지금의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준 것이라 생각을 하셔야 오래도록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말 뜻을 이해하시면 중수 이상은 되리라 판단됩니다.